내 차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TV 내 차의 숨은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편에 이어서 2편 내 차의 숨은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좀 궁금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 11번째에 이은 12번째 비상시 연료주입구 커버 잠금 해제 장치 동티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혹은 차량의 전기배선에 이상이 생겨 주유를 하려 하는데 연료주입구 커버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트렁크 안에 옆쪽을 보면 주유기 표시가 있는 커버가 있고 커버를 벗겨내서 비상고리를 가볍게 잡아당기면 연료주입구 커버를 쉽게 열 수가 있어 열세 번째 카고 스크린의 보관 방법 화물칸에 실은 화물을 외관상 가려주거나 급정거나 추돌 시 화물칸의 물건들이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카고 스크린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때 보관 방법을 몰라 그냥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물칸의 바닥에 커버를 위로 올려서 보면 좌측 우측에 삼각형의 커버가 있고 커버를 당겨서 분리 후에 카고 스크린의 좌우를 홈에 끼워서 보관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화물칸도 마음껏 활용이 가능하겠지 열 네 번째 디젤 매연 필터 장치 DPF 경고등이 떴을 때 조치 방법 많은 경고등 중에 디젤 차량의 경우 매연 필터 장치 흔히 DPF로 불리는 이 장치가 이상이 생기면 이런 경고등이 뜨는데 이런 경우엔는 안전이 확보된 운행 조건에서 60km 이상 또는 자동 변속기를 2단 이상으로 하고 엔진 회전을 1500에서 2000rpm 정도로 약 25분 이상 주행을 하면 경고등이 웬만하면 소등되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도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경우는 가능한 빠르게 정비업소를 찾아 점검을 받는게 좋아 15번째 온도 단위 표시 변화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화씨 표시라 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지만 혹시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우린 보통 차 안에 차 밖에 온도 표시가 섭씨로 표시가 되는데 이걸 화씨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어 방법은 일단 오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토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표시창의 온도가 섭씨에서 화씨로 화씨에서 섭씨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16번 첫 번째 썬바이저 램프의 활용 주로 아침이나 낮에 운전을 할때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용 방법을 한번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해 물론 이렇게 내리면 전면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브라켓에서 빼고 측면으로 돌리면 측면의 직사광선도 차단이 가능하지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 썬바이저가 있는 경우엔 이렇게 뽑아내서 확장시켜 활용도 가능하지 그리고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무관심하 썬바이저를 이용하다 무신코일을 보니까 램프가 있더라고 야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온 오프가 되더라고 사용 후엔 꼭 오프해서 배터리의 방전이나 썬바이저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해줘야겠지 열일곱 번째 견인 후크의 사용법. 도트 뷰. 견인 후크는 일시적인 짧은 거리의 견인이나 구인시 또는 비상시 또 바퀴가 진흙이나 모래에 빠져 자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게 힘들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트렁크의 공구 박스에 있는 견인 후크를 꺼내고 자동차의 앞과 뒤에 범퍼를 보면 원형이나 사각 모양의 커버가 있는데 범퍼 커버를 아래쪽으로 눌러 분리하고 견인 후크를 돌려서 끼워 체결하고 로프나 체인을 걸어서 다른 차의 도움을 받아 응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거지. 18번째 스마트 테일 게이트의 자동 열림 설정 스마트 테일 게이트는 파워 테일 게이트의 부가 기능으로 스마트 키 차량에서 간단한 설정으로 테일 게이트를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인데 양손에 짐을 든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기능인 거지 일단 기능을 활용하려면 설정을 해야 하는데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설정의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 도 테일 게이트로 들어가서 스마트 테일 게이트의 기능을 설정하고 모든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약 15초 후 스마트 키를 휴대하고 후방 감지형 50cm에서 100cm 이내에 접근해서 3초 이상 대기하면 비상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되고 테일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지 19번째 주유구 위치 확인 방법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잠깐 남의 차를 빌려 이용하게 되었을 때 주유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기판을 보면 연료 게이지 부분에 주유기 표시가 있고 주유기 옆에 삼각형의 표시가 있지 이 삼각형의 표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유구가 있다는 표시인 거지 스무 번째 일사량 감지 센서의 관리 동티뷰어 자동차의 실내 온도를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기능이 오토 기능인데 운전자가 설정한 온도까지 오르거나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제어가 되게 되지 그런데 오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일사 감지 센서가 일사량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맞추어 두게 돼 있는데 일사량 감지 센서는 보통 크로시패드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센서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다거나 가려지게 되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니다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지 21번째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와 앞뒤 조절 사람들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 스티어링 휠의 높이를 신체와 알맞게 조절해야 운전을 좀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높낮이를 조절할 때는 스티어링 휠의 아래쪽을 보면 조절 레버가 있고 레버를 당기면 스티어링 휠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 원하는 곳에 멈추고 레버를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는데 전동식의 경우에는 앞뒤로도 조절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수동식의 경우에는 앞뒤로 조절이 안 되는 걸까? 수동식도 조절이 된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조절 레버를 당기고 스티어링 휠을 앞뒤로 당기고 밀어주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고 적절한 위치에 멈추고 조절 레버를 다시 원위치 시키고 고정시키면 편하게 운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지 22번째 파노라마 썬루프의 틸트하는 방법 요즘 파노라마 썬루프에 사양을 가진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햇빛 차단용 블라인드와 썬루프 글라스 정도만 열고 닫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 일반 썬루프처럼 뒤만 살짝 들리는 틸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작동 방법은 썬루프 글라스와 블라인드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썬루프 조절 레버를 앞뒤가 아닌 위로 살짝 누르면 블라인드는 반만 열리고 썬루프가 틸트 되게 되는 거지 반대로 다시 닫을 때는 조절 레버를 앞쪽으로 밀거나 살짝 당기면 썬루프 글라스만 닫히게 되고 한번더 조절 레버를 앞쪽으로 밀면 블라인드까지 완전히 닫히게 되는 거지 23번째 리모트 윈도우 컨트롤 기능 활용 방법 동티뷰 이 기능은 아직 많은 차종에 적용된 기능은 아니지만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이라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 우리가 한여름에 오랫동안 햇빛 아래 주차하게 되면 차 안에 열기 때문에 뜨거워서 바로 올라타기 힘들지 이럴 때 미리 환기를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내렸는데 깜빡하고 창문을 올리지 않고 나왔을 때 이럴 때 차에 다시 타지 않아도 리모컨으로 쉽게 창문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리모 리모트 윈도우 컨트롤 기능인거지 방법은 창문을 내리고 싶을 때는 리모컨의 열린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창문을 올려야 할 때는 닫힌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닫히게 되는 거지이 기능은 출고 시엔 올리는 기능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내리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싶을 때는 현대 블루엔즈를 방문해서 다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티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재밌고 유익한 기능이 참 많지? 아, 시 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알고 계셨던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요 혹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오